네 안녕하세요 생활용품회사 미리생활의 최피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녹음을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홍주님까지 모셔서 노래를 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창작동연입니다 누가 창작사인데요? 제가 창작했어요 아 <웃음> 신나는 보시기체조 시작할게요 얼굴이 좀부족해 화장실에서 음 타고 변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친구들, 오! 시의 후용 부자라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편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은행 아이부자에 깔고 용돈 주고받기 알바하기 주식 투자로 불리기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부자되는 습관이 쑥쑥 아이에서 부자로 아이 부자 하나은행 자네도 부재가 될 상이구만. 엄마 아빠를 불러봐요. 비스터 펑 꺼내봐요. 친구들이 하면 어려워요. 일단 한번 호시기만 하세요. 어... <웃음> 제가 장작했어요. 부자되는 습관이 쑥쑥. 아이에서 어려워요. 부자로 아이 부자 하나은행 자네도 부재가 어려워요. 될 상이구만. 그래서 아그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